그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보훈군수의 친일,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 때문에 어... 어, 성명을 내고 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토착 외구라는 비난을 아... 예. 받는 게 억울하다면 정상혁 보훈군수를 즉각 재명하라고 아주 굉장히 성토를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이다. 반대가 됐어요. 됐어요. 네. 예. 당 홈페이지에 어, 그 링크된 구글맵. 그러니까 기란네 표시하는 구글 예 맵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아 그러자 자유한국당 중북도당은또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 독도의 서구식 표현이죠. 음.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거젓이 사용해온 민주당 도당은 석고 대제하라. 아 이렇게 또 강력히 청탁하고 아, 나섰습니다. 해를왜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네. 그대로 썼냐 네. 이런 취지군요. 그렇죠. 에, 구글 지도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십육일이었죠. 16일,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농림부 산하 세곳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책성 경고를 했는데요. 바로 예. 어, 구글맵 사용을 인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어, 앞으로 조심해라 치정하라 예. 이런 어, 아. 얘기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아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받아봤나 봐요. 예. 그래서 유감기간 434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예. 아직도 15곳이 안내지도에 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니앙크로암초로 표기했다. 그렇군요. 결국 구글맵을 어, 그대로 사용했다 구글맵도 그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바로 그 동해로 표시가 된다.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네. 평상시에 선거 운동하고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